사실 야시나덕에서 비프로젝트를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웰컴 저축은행과 함께 또 야시나덕이 <목소리> 일 한번 일으키게 됐습니다 <목소리> 박수 한번 칩시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네. 기상캐스터 MBC 스포츠 아나운서 김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 박주영입니다. 오! 오 끝났어. 60kg! 화이팅!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나왔다, 나왔다. 오왔군 기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근데 네, 도 나오면 하나가 없어 아, 내가 이 너무 웃겨 너무 겨그 가운데 한 <웃음> 도시락을 구매해봤습니다 잘먹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투수 미션을 공적정로 네. 끝내지 않습니까? 았네 어, 이렇게 각자 등수에 만족하시나요? 네! 네. 네 당연하죠 오케이! 어, 59kg! 아. 오케이! 하나, 둘 우와! 71kg! 그, 80kg! 아... 네, 엄청 덥네요. <웃음> 날씨 브레이팅 <브리핑도> 중인데... <웃음> <해봤네>. 제가 제가 <아까 웃음> 근도 20도라고 했는데 수선이... 3 0도 30도, 30도 진짜... <웃음>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니까 뭐 새롭게 힘든 것 같아요. 야외 촬영은 <웃음> 나아하자와와 와. 와. 무조건 내하다 무조건 내하다 무조건 내하다야 <웃음> <웃음> <무조건 외하다>.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겨!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웃음> 답안 해도 돼요? <웃음> 저축은행과 네. 야신녀덕이 함께한 웰컴 여신 선발대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웰컴 저축은행 김대웅 대표 이사님께서 오! 시상식을 또. 여기까지. 웰뱅 여신 우승자는 우승 엘뱅 톱뱅. 나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돼 정말 기쁘고요. 조금이나마 희망과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뱅 톱랭킹이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